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굴 아, 김하고 굴하고 넣은 김 굴국을 좀 끓여보려고요 먼저 이게 물을 좀 붓고 소금물을 좀 타야 돼한반 숟가락 정도 연하게 연한 소금물 쪽이 있나 없나 이탈 살펴 띄어야 되니까 굴은 여러 번 씻으면 맛있는 물이 다 빠지니까 쪽만 없으면 한 불만 씻어가지고 굴적 여기 있잖아, 음. 이렇게 한 번만 씻 거야. 이제 시원하게, 시원하게 물을 조금 넣어줘야지. 채 썰어가지고. 이 김, 파래가 좀 섞어져가지고, 맛있어요, 이 김이. 조선김. 불에다 구우면, 그냥 탈까봐 후라이팬에다 굽는 거예요. 이게 좀그 이거는 좀 이렇게 바스해야 되니까 좀좀 음. 좀 많이 구워야 돼. 굶은 거다고안 굶은 거다고 색깔이 이건 까마고 이거는 파라고 뜨거울 때 얼른 넣어야 돼. 잘부러지지 됐어. 물을 한세 그릇 끓일 거거든. 이게 쌀뜨물, 쌀뜨물을 넣고 끓라 그랬는데, 이게 쌀뜨물 넣으면 이제 시원한 맛은 없으니까, 이 굴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냥 이게 생수로 했어요. 사장님, 내 목소리 듣고, 음. 모르는 사람도 알아. 하나를 봤던 생석케 아줌마가, 응. 음. 전라도, 응. 성게 아줌마가 그래? 어, 전라도, 전라도 그뭐 꽃게 무침 아줌마가 한 거죠. 이런다서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찍고 그러고 <웃음> 있어 음.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데요? 이러고 있어 구이게몇 그램 될까? 5 g 면 175g 175g 물을 물을 먼저 넣고 끓으면 무넣고 한번 푹 끓이고 나면은 이제 굴을 넣어주면 돼 물. 무가 너무 익으면 묵큰거리니까이이 이 굴에서 이렇게 짠, 짠 맛이 나니까 이제 액젓으로 조금만 끓으면 파 넣고 굽 넣고 하면 끝이야 파도 넣어주고 물이 좀 김이 많나 봐 물이 좀 적네 조금 싱거워서 간은 조금 더 해줘야 합니다. 마지막에 마늘 조금만 넣어주고 마늘 많이 넣으면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굴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안성됐어요. 그리고 시원한 맛도 나고 좀 요즘에 이거 먹으면 딱 좋아요. 됐어. 다끓었어 됐어, 깨를, 깨를 조금만 소설소설 소설 뿌려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방울만 자 아, 이렇게 해서 구울국이 완성했습니다 시원한 맛이 나고 맛있네요